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찬도입니다. 오늘 짱성호에 나왔습니다. 인님 어디로 갈 거예요? <웃음> 저도 장성호는 처음입니다. 일단 뭐, 여기 무시무시한 무심 베스들이 산다고 하니까 절대 힘 자랑하면 안 되는 그런 곳이 사, 그런 베스들이 산다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 보면서는 아니자 굉장히 이른 기간이니까 좀 부드럽게 스테이트로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이정도면 촬영이 뭐 될것 같아요 우와 여기가 장성호군요 어마어마하네 어마어마해 여기가 어디야? 배구가 어딘지부터 파악해야겠는데? 해보니까? 지도를 좀보자 여기가 어딥니까? 아, 여기구나. 헐. 헐. 여기 회복이 없으면 반대편으로 건너가야죠. 빠르게 진행해볼까? 전날 비가 좀 약간 왔고요. 전국이 배수기지만 어, 장송호의 수위는 좋아 보였습니다. 빠르게 해도 능이 없네. 장송호 배스 만나기 쉽지 않네요. 새벽 4시에 시작했지만 처음 찾은 장송호의 배스들은 쉽게 입을 열어 주지 않았습니다. 넌서 좋은데? 넌안장은데에서 만만치 않은것같은데입쩌이 없잖아. 안 좋은데? 넌안 좋은데? 넌안 좋은데? 넌안 좋은데? 넌안좋지 야 이제 힘든 시절 됐네 이게 힘든 시절 낙지 이제 애들 어딘지 찾아야 되는 나도 허탐기를 달아야 되나? 아. 그니까 러 이게 딥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 안그래도 이렇게 손탐기로 일일이 긁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전혀 파악되고 있지 않아 위, 위치가 큰일 나는데 감도 안오는데 장성거야 우와 드래그 <웃음> 우와. 잠궜는데도 그러네 이거 고기 아니야? 고기 아닌거 같은데? 우와 드래그 그냥 야 이게 제사 아닌거 아니야? 어우 나와 우와 배수네 배스야 <웃음> 미치겠네 야 이거 별로 가지지 않았는데 그러네 장, 장, 장성호 장장첫 배스 아, 야이 새끼는 튀어오리지도 않아 쟤 꼭꼭 대기만해 어우 그러니까 크지도 않은 게 그래. 어쨌든, 으. 첫 장소업에 습니다. 음, 자, 첫 장소업, 와, 자, 다싼데 그래, 와, 다싼 소방인데 와. 오 장성어 호터했습니다 야, 갔다 합니다, 갔다. 야, 갔다한테 힘을 들켰어. 와. 장성어를 때 터뺐기 쩌네 와. 아, 핏한 2, 3 되네. 프리리가 아니어도 입질할 것 같은데. 입질! 입질! 우와!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크다! 우와! 야, 장소 보면 장난 아니구나. 우와! 못 잡니다! 우와, 아온다 우와. 옷다 나왔다. 옷다 나왔습니다. 드디어 장성 옷자가 나왔습니다. <웃음> 우와, 진짜 크다, 얘. 우와, 딱 옷자네요. 또 따고 따야. 와, 진짜 크다. 예, 프리리그. 응, 따고 따니다 와, 너무 크다. 와. 아, 따고 따입니다. 따고 따. 차부터 때리는거 찍게 해줘요 때려! 때려! 때려! 때려! 아 대리야, 대리야, 가가야가리야대리 우와, 드래픈다. 얘네들은 삐지도 않고, 와. 장난 아니다, 얘네들. 특이의 장소가 왜 쓰구나. 와, 크지도않은는데 힘쓰는 거 봐. 벌써부터 겨드랑이 껴야 돼? 야. 얘네들은 쓰이지도 않아. 우짜도 아니야, 이거. 와 우짜도 아닌데. 우와. 못다도 와 못자도 아닌 게와승간 빠지는 거 봐. 떡문 프리제그 후킹 이렇게 하는 거요. <웃음> 아직도 후킹 을 못해. 오케이. 자못달안 됩니다. 다짜 중 초반 수기수 자! 다짜 초반 장소고 했습니다와 지금 장난이 겠으네요 섬에 앞, 앞뒤로 있어 이게 수중섬이네 이제 봤더니 입지! 오케이! 우와! 고프로가, 배터리가! 힘도 안 빠지? 힘도 안 빠졌어? 어우! 야, 장소인 제대로 붙었다. 못자안 돼? 봤다, 후반. 오케이 okay. 되게 위탁에 딱후킹하라고 하여튼 프리리고 호킹을 못해 왔다 중반 아.. 힘은 예술이야 자, 장 상속을 했습니다 야으 커버에 없는 게 아니고 커버 깊이 있는 거야. 조인트는 오하냐? 우와, 빅배다 빅배. 아? 어? 조인트 미노 빅배. 줍고 아. <웃음> 몰라? 너 박은지 얼마 안 됐어. 여기다 박아 놓은지 얼마 안 됐어. 어. 오래 그런 거 같은데 오래? 이쁘다 또 인츠 빅배 없었는데 흐. 자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었고요 오후장을 봐야되는데 아 오후장에도 또 뚜렷한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힌트는 돌바닥에서는 입질이 들어온다 브러쉬도 위에서는 안 되고, 브러쉬 바닥을 찍어야 입질이 들어온다. 그두 가지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힌트입니다. 아, 그 힌트로 오후에 뱃수를 잡을 수 있을지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가봅시다. 짜증날 텐데. 불러와서 때려. 짜증... 짜증날텐데... 안올라오네... 장성업배수들이 인내심이 너무 좋아... 짜증날 만도 한데... 때려! 한자극에 반응하나 이게 나조보다 더 어렵네요 여기가 아 그럼 갈 때가 뻔했는데 여기는 갈 때가 뻔하지가 갈 때가 너무 많아. 갈 때가 너무 많아. 깔끔한 직벽을 뒤져볼만한. 오케이. 오케이. 아우, 어려워. 우와, 제 피바라. 우와. 감사합니다. 큰 놈도 아닌데, 이래. 그늘에 있네. 봤다! 완전 봤다! 어. 크지도 않은 데형 엄청 쓰네, 와. 좋아. 어. 크지도 않은 게, 와이. 형 엄청 써요. 고맙다. 에? 30은 좀넘어요다짜는 되네 으 고맙다 오후에 아, 나 오늘. 했스네불굴고 어? 쯔... 있었어. 야 병신아, 했었어. 미치겠어 진짜. 아아 아, 병신 진짜. 그냥 했어야지. 아, 와 그러기 했네 내가. 와 미치겠어. 누가 있는 거였네. 와, 확실히 해야겠어. 아, 와, 미치겠다. 어떻게 봐도 1딜인데. 마지막 1줄이었을 텐데, 와. 야. 와, 그렇게 나를 숨기냐? 장난 아니다. 아우. 우우, 또 서울 뻔했어. 이게, 이게 끼가 날이네가와또 서울 뻔다 우와. 우와. 진짜 우아. 올라와. 우와. 진짜. 우와. 으. 어. 진짜. 멋지다, 와. 오케이. 오케 딴소모도 야설 걸린 거 봐, 와. 빵빵 응응 장소구매했습니다 아아옷 다시 공바인데와 옷도 설걸렸어 와 이거 겨울 저렇게 정도래 와. 저, 저, 저, 저, 저, 저, 아. 대길 네, 네, 아 오늘 장성호에서 하루 낚시를 마쳤습니다. 아 정말 파워는 파워는 제가 한 어떤 필드보다 셉니다. 와 파워는 최고고요. 파워는 최고입니다. 이제 와힘 그 꾹꾹이 하는 힘은 아, 최고입니다. 최고. 근데 아좀 포지션이 어려웠어요. 컴퓨터이 되게 어려워서 거의 뭐 이렇게 낱마리로 붙어 있는 거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그래도 석거리 런커랑 뭐힘파이스는 가짜들이 좀 만났으니까 뭐 그걸로 위안을 삼고 삼도록 하고 다음에 또 저온 필드에서 뵙겠습니다 아니 이게 아쉽다. 뭔가 아쉬워. 아 뭔가가 아쉬워. 온 가가 좋좀 더, 좀 더, 온 가가 좋다.